안녕하세요 놀먹입니다 64화부터 104화까지 진행되었던 피파17 선수 커리어 모드 바이에른 미넨 편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르커스 강은 63화에서 리버풀을 떠나 바이에른 미넨에 입단을 하면서 독일 무대를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데뷔골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터졌죠 마르커스강과 바이에른미넨의첫인년 선수 커리어모드 59화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있었습니다. 챔스에서 두번씩 만나면서 마르커스강이 득점을 하기도 하였죠. 리버풀 편까지는 프로페셔널 난이도에서 게임을 했지만 바이에른미넨 편은 66화부터 월드클래스 난이도에서 게임에 임했죠. 사실 리버풀 편에서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3화부터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비긴적이 있었죠. 그러나 66화부터 월드클래스 난이도로 본격적으로 게임을 했음에도 두 시즌 동안 두 차례의 트래블을 이뤄내는 업적을 세우게 되죠. 바이어른 미넨에서의 마르커스 강은 그야말로 에이스다운 활력을 보였습니다. 두 차례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고 팀의 트래블에도 한몫을 하였죠. 그런데 마르커스 강이 바이언 두 번째 시즌을 뛸때 전혀 의외의 팀이 바이언의 리그 첫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장크트 파울리 함부르크죠. 원래 실축에서는 2부 리그에서 강등 위기를 겪고 있는 팀이지만 게임에선 1부 리그로 승격을 해서 바이언의 군력을 안겨줬죠. 또 뭐, 바로 강등을 당했긴 했지만 말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유독 프랑스 클럽과 인연이 많았습니다. 리버풀 시절때도 그랬지만 바이언 시절엔 올림픽을이용을 유독 많이 만났고 PSG와도 명경기를 펼친 바가 있었죠. 또 AS 모나코와 연장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치기도 했죠. 다만 리버풀 시절엔 만났던 생테티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이언에서 뛰던 시즌에서는 국가대표로도 잘 풀렸습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로대회와 컴패드컵에도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유로대회에는 잉글랜드 우승을 이끈 것은 물론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죠. 또 컴패더레이션스컵에서는 멕시코전과 프랑스전에 득점을 하며 우승을 이끌기도 했죠. 그러나 잘 풀리고 좋은 것도 있으면 그 속에도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UEFA 슈퍼컵에서 필드골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PK 득점을 기록한 적은 있었지만, 토트넘과의 UEFA 슈퍼컵 결승전은 승급차기까지 간 접전 끝에 겨우 우승을 했습니다만, 리버풀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UEFA 슈퍼컵 무득점 행진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걸로 바이런 믿는 편 총결산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부터는 새로운 팀에서 커리어 모드를 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